안녕하세요 창업통TV 김상훈 소장입니다 오늘 상권 뒷담화 1탄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상가 분양시장의 함정입니다. 늘 상권에 나가는게 야 90년대부터 늘 그냥 저의 놀이터가 상권이다 이런 개념으로 늘 나갔는데요. 요즘 저에게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계형 창업자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아니고 야 어제도 제가 전화 받은게 어디 충청도 지역에 5억 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 어 근데 계약금 5억에 10% 야 5천만 원을 주고 계약을 했고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된다고 해서 했는데 야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야 이거 5억 상가 이거 지금 이자도 높은데 이거 계속 야 중도금 대출 받아서 진행해야 될까요 아. 또 제가 어제 받은 게야 신도시 상가 10억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이미 건물이 다 중공이 떨어지고 완공을 어 이미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공실입니다. 여기에 좀 비어있는 상가에 창업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야그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보셔야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야 5억, 10억 상가예요. 야, 우리나라 상가 분양에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 야선 분양 후 시공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야 무려 5억 10억에 10% 5천만원 1억씩을 먼저 계약을 하고 그런 다음에 상가가 다 완공되면 그때 야 직접 임차인을 찾는 저는 상가에서만큼은 저는 선시공 후분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늘 주장했는데요. 뭐 여하튼 지금도 먼저 선분양하고 나서 후시공하는 이런 상가들 전국에 너무 많습니다. 저는 물론 상가를 분양받으려고 하는 분들의 마음은 100% 이해합니다. 100% 뭐 이를테면 뭐 상가 분양을 통해서 노후에 야 안정적으로 뭐 금리가 물론 하염없이 높아질 리는 없으니까 야 내가 뭐 국민연금을 야 수백만 원 받는 것도 아니니까 상가 분양이라도 받아서 야 그래도 한 달에 2,300이라도 따박따박 야 노후 연금 형태로 받으면 좋지 않아요? 이런 순수한 마음에서 상가 분양을 받더라고요.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이 아름다워지려면 내가 분양받은 상가에 창업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 상가 분양 시장이 해피하려면 창업 시장이 해피해 줘야 돼요. 창업 시장이 해피하려면 야,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지갑을 잘 열어야 되겠죠.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야, 우리나라 요 상가 분양 시장에 보면 상가 분양을 진행하는 시행사가 있죠. 그리고 공사라는 시공사가 있죠. 그리고 다 어느 정도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상가 분양 대행사라는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10억짜리면 아마 예전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10억이면 상가 분양 대행사들이 한 7% 가져갔는데요. 그럼 7천만 원 정도 가져갔단 말이에요. 요즘 제가 신도시에 가보자 깜짝 놀란 게 전체 분양가의 거의 9%가 상가 분양 대행사가 가져가더라고요. 그럼 9% 그럼 9천만 원을 10억짜리면 가져가는 거고 5억짜리면 5,945,4,500만 원을 가져가서 그중에 2%, 3%를 떼서 부동산 중개업소나 아니면 영업하시는 분들의 수당으로 책정을 하더라고요. 이 부동산 재테크 관점에서 5억, 10억 상가를 덥석덥석 사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상가는 아파트, 오피스텔하고 전혀 다릅니다. 왜? 상가는 상권이 활성화되야만 소비자들이 오게 돼 있고 그 상가에 창업자가 들어가게 돼 있고 창업자가 들어와야만 야 상가 분양받은 소위 말해서 임대인은 따박따박 월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요즘 엊그저께 어디 신도시에 갔더니 1년 렌트프리, 아니 2년 렌트프리까지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아니, 5억 10억 상가를 1년 동안, 2년 동안 월세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월세를 안 받더라도 일단 들어와서 사업해 주세요 창업해 주세요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아 저는 그래서 야, 대부분의 이런 상가 분양 관련 저한테 급하게 연락 주시는 분들이 정말 근심 가득 수신 가득 표정으로 전화를 하시거든요 야제 상가가 분양 받은 제 상가가 하나 있는데요 야 여기에 좀 임차인 창업자를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요즘 창업시장이 좀 녹록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니면 저라도 해야 될것 같은데 제가 직접 할수 있는 아이템이 없을까요? 어, 이런 경우 물론 해당 상권을 분석하면서 거기에 맞는 아이템 최적 아이템을 잡아드리고 이런 것 제가 뭐늘 해오던 우리 스타트 컨설팅의 가장 주력 어 이런 컨설팅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저는 신축상가인 경우는 특히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상업지역 이런 신축건물 같은 경우는 아직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곳인 경우가 많죠. 중공이 떨어져도 아파트는 다 입주가 됐어도 상가는 아직까지 주변 상권이 형성되기까지는 아파트 입주 후에 최소한 1년, 2년 지나야만 상권이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먼저 상가 분양을 할 때는 제발 계약하기 전에 완전한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계약 전 필터링. 어 첫째 상가 분양을 독려하고 상가 분양으로 소위 말해서 먹고 사시는 영업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눈먼 고객 한분 모셔다가 계약시키면 야 최소한 아까 전체 분양가에 뭐 최소 2% 그럼 뭐 10억이면 2천만원 아닙니까? 어중개업소 같은 경우도 5억 마더라도 천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런 영업하는 차원에서는 화려한 레토릭을 통해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계약시키면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상가 분양 대행사는 떳다방처럼 건물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바로 빠지잖아요. 문제는 상가를 분양받은 임대인은 이 건물이기 때문에 내가 창업자 만약에 임차로 들어갔다면 아이 동네가 안 좋아. 그럼 바로 빠지고 그냥 나갈 수도 있죠. 하지만 내 건물인 경우, 내가 임대인 경우 분양받은 상가가 있는 경우 야이 동네 상권이 안 좋아 나 빠져나가야 되겠어. 그럼 팔아야 되는 거죠. 이 정말 쉽지가 않죠. 이게 무슨, 야, 뭐, 핸드폰 하나, 무슨 이게 100만원, 200만원짜리 상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 그 비싼 5억, 10억 상가를 다 계약을 해놓고, 어 그리고 중도금 대출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다 완공이 됐어요. 근데 공실이에요. 이럴어찌하우리까 이런 분들 전화 받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전국의 상가 분양을 상가에 투자하시려는 분들 우리나라 상가는 신축 상가도 있지만 차라리 상권이 이미 형성된 곳에 이런 상가들도 많이 있죠. 전국에 1,400개가 넘는 전통시장 상권의 그런 초가집 같은 건물이라도 그런 곳이 신축 상가하고 가격이 크게 차이가 안는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야 상가 투자하기 전에 그 5억 10억짜리를 덥석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전화라도 해서 좀 물어보세요 제발 이 동네 이거 계약해도 될까요? 이거 상가 평당 분양가 3천이에요 4천이에요 평당 분양가 5천이에요 평당 분양가 5천이면 야 실평수 1층에 10평 하나 분양 받으려면 얼마입니까? 어 실평수 10평, 분양가 5천 그럼 5억입니까? 아니죠. 10억이죠. 왜? 실평수 10평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전용률은 요즘 대부분 50% 정도밖에 안되죠. 그러니까 20평을 분양받아야만 실평수 10평, 김밥 정도 할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반드시 상가를 분양받기 전 특히 선분양 후시공 상가를 분양받을 경우는 저는 앞으로 조성될 상권을 예측하고 상권의 상세력을 예측하고 분양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건 전문가의 정말 치밀한 상권 분석이 필요한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야 제가 1992년부터 맨날 시장조사 상권 분석 했습니다만 요즘도 상권은 요즘 뭐 로드부가 있고 뭐가 있다고 해서 컴퓨터만 보고 바로 상권을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상권 분석 시스템만 돌리면 아 그거 상가가 분양받아도 돼요 이게 가능한가요 아이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현장에 가야 되거든요 100만원짜리 휴대폰 하나 사면서도 얼마나 꼼꼼히 따져보고 <웃음> 야, 핸드폰 사시면서 아니 50억짜리 상가는 덥석 덥석 이렇게 왜 이렇게 빨리 계약하시는지 그래서 특히 선 분양 이런 후시공 상가는 반드시 상권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상가 분양을 결정해야 됩니다. 두번째 저는 이 상가 분양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분양 받아서 내가 직접 창업할게요 이런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분양을 받고 이거를 새로운 창업자들에게 아마 임대를 줘야만 내가 월세 수익을 올리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좀 분양가 대비해서 투자 수익률 10억 상가를 5% 수익률 정도 내려면 10억에 최소한 5억 정도가 전세가 맞죠. 그러면 5억을 보증금 월세로 환산하면 5억에서 한5 10% 정도 5천만 원 정도를 보증금으로 빼면 5억에 어, 5천을 빼면 4억 5천이지 않습니까? 4억 5천에한 1%가 월세죠. 그럼 5천에 450 권리금 없음. 이러면서 아마 부동산 중개업소에 신규 임차인을 모집하게 돼 있는데 창업자들은 야 월세 450? 권리금 없어? 그럼 450을 내면서 1 0평 상가에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내가 하려는 아이템으로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 게 타당성 분석이잖아요. 요즘처럼 창업시장 경기가 이렇게 호경기가 아닌 상황에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어, 이 영업하시는 분들이야 뭐 얼마든지 자기 수당을 위해서는 무슨 말씀을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너무 그분들 말을 100% 믿지 마시고 특히 저는 신축상가만큼은 반드시 현장을 중심으로 미래상권을 예측한 다음에 결정해야 된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오히려 저는 꼭 상가 분양을 받으시겠다고 한다면 이미 상권의 상세력이 형성된 상권, 이런 오래된 상가를 받는 게 안정적인 수익성을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는, 야, 무조건 새 아파트가 비싸죠. 하지만 상가는 그러지 않습니다. 상가는 상권의 상세력이 높은 쪽의 상가가 비싸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예쁜 새로운 상가를 분양받아도, 뭐, 이렇게 공실, 1년 동안 공실이에요. 어, 이러면 전혀 수익률을 못 내고, 오히려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 야, 분양, 이런 중공 이후에도 계속 적자를 보는 이런 투자자들 정말 많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 저에게 전화 주신 분 중에서 야이 상가 분양 후에 야이 상가 어떻게 할까요? 야 계약금 치렀는데 중도금 야 이거 대출 받아서 넣을까요? 말까요? 막 이런 분 전화가 있어서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게,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상가 분양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현장 상권 분석 후에 상가 분양을 결정해야 되고 돈을 넣어야 됩니다. 말씀 마지막으로 꼭 드리면서 야, 오늘 이, 이 유튜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업통TV는 늘 예, 창업자, 투자자, 야, 이 저를 알게 되면 창업통TV를 알게 되면 창업시장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정말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